오늘 저와 함께 여행한 곳은 정동진의 바다 부채길입니다. 바다 부채길은 정동진의 부채 끝 지형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과 같아서 바다 부채길로 지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은 해안 경비를 위해 군 경계 근무 정찰로만 이용되어 온 곳으로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서 천혜의 비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. 이 길은 천년기념물 제437호이며 동해 바다의 비밀을 간직한 2300만년 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라고 하는데요. 해안당구란 바다에 있는 계단식 지형을 말한다고 합니다. 이 길은 정동진 선크루즈 주차장에서 신곡항 사이 약2 8 0 0 k m 의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.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과 기암 계석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관측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. 그동안 사람은 물론 산짐승조차 발길을 드러넣지 못한 바다 부채길. 소량 가득한 빼곡한 소나무 사이를 가르며 계단을 내려가면 수백만년 지구의 신비를 간직한 바다 부채길이 나타납니다. 이 길은 아름다운 계단식 지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절벽 안에는 파도에 깎여져 만들어진 몽돌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. 바다 부채길이라는 이름은 부채끝이라는 옛 지명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정동진에서 출발하면 소나무로 둘러싸인 계단을 내려가면 긴 몽돌해변 탐방로가 펼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몽돌해변의 끝부터는 철제나 목재로 제작된 데크가 놓여져 있는데 이 길은 향경비를 위해 군인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. 살아있는 집구의 신비가 켜켜이 쌓여있는 바다 부채길은 아름다운 길로 우리 마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.